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 악기사인 코스모스 악기 오르간 사업부입니다. 악기의 제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오르간을 떠올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주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대형 교회 및 성당의 선택을 받은 로저스 오르간의 여러가지 작동법과 뛰어난 소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저스 오르간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 오르간은 처음 연주할 때 인상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오르간의 모든 사운드는 샘플이라고 하는 실제 파이프 오르간 음원을 탑재하는데요. 연주자가 연주를 위해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똑같은 샘플이 스피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오르간의 샘플은 단한 개뿐입니다. 지속적으로 듣는 연주자는 그 음원에 지치게 됩니다. 모든 악기의 공통점은 바로 환경에 따라 그 소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이프 오르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온습도나 기압에 따라서 변하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의 모든 경우의 수가 이 로저스 오르간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원 녹음 기술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오르간 음원은 음원 당한 개의 마이크만 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로저스 오르간의 샘플링은 여덟 개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다이멘셔널 사운드 모델링과 패럴렐 디지털 이미징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더욱 입체감 있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그대로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일부 음색만 파이프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오르간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개조하더라도 소리의 이질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저스 오르간의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